자, 3, 2, 1, 액션 아! <웃음> Hello guys, I'm 유튜브 아 다시 아, 다시, 다시, 다시. 3, 2, 1, Action. Hello YouTube. I'm Bong Young Park. 네, 아, 안녕하세요, 박봉경입니다. 네, 저희가 약속을 했죠. Uh, we did promise, right? I'm gonna upload about Q&A video so this video is to our YouTube s u b s c r i b e r who have a question to me so you guys can make the comment on this video I'm gonna watch that I'm gonna make an answer video for you so this will be Q&A video I hope you guys have a, a fun question to me I hope we can make great video together 아저씨란이 루크 무슨 소리야 오빠 오빠 거미오빠 어, 루크 Hi YouTube give him your w o r s t 라니배 무슨 말이야 그럼 오빠지 아 아까, 아까 녹화한 걸 까먹어갖고 Anyway YouTube then I hope uh... 아나 오늘 영어 이상해 Today my English is bad Really bad 아 n y w a y guys, i uh, really appreciated and I will be back. I will be back with the 사랑합니다. s o 있어요. I had a soul. 이거 s o 있는 러 o v 예요 s 울 러브 내가 약간 s h 해서 그래. Shy. 표현이 약간 어색하다. 보실 수 있죠. Bye YouTube. See you later. See y 안녕. <웃음> 안녕. See you l a 안녕. r Bye bye 안녕. 진짜 이번에 녹화했다 녹화했어요 3, 2, 1. 나이스.